안녕하세요, 세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, 다꾸 하실 때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글자 꾸미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글리치, 글리치 효과를 주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왜 글리치 느낌이 굉장히 힙하잖아요. 힙하고, 느낌있고, 약간 키치한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은색 펜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씨를 써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 베이스가 되는 검은색 글씨부터 음. 이 기본이 되는 검은색 글씨가 너무 얇은 거보다는 조금 도톰한 게, 어마이갓. 예쁘... Oh 너무 얇은 거보다는 약간 도톰한 게 예쁘게 나와서 결과물이 너무 얇지 않은 느낌으로.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글리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할 펜은 이연 핑크와 파란색 붓펜이에요. 그림자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가장 단순하고 빠를 것 같은데, 한쪽은 핑크색으로 하고 반대쪽은 파란색으로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글씨 기준으로 왼쪽 편은 핑크색으로 그림자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했고 반대편은 하늘색으로 그림자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글씨에 글리치 효과의 특징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줄 건데 약간 지직지직 거리는 느낌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. 여기 조그만 선들을 이렇게 하늘색 먼저 넣고 핑크색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직지직 지직, 지직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가해주고 검은색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냥 막 하시면 돼요. 손 가는 대로 편하게.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도 조금 넣을게요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 자, 이렇게 흰색으로 하이라이트까지 슬쩍 넣어줬어요 글리치효과가 잘났죠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. 글리치효과 하실 때는 검은색 기본으로 하시고 붉은색, 파란색, 노란색으로 이렇게 덧그려서 표현하시면 그럴싸한 글리치효과를 이렇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정말 정말 정말 간단하게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좋은 꿀팁! 글씨에 글리치효과내기! 간단하게 글리치효과내기를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도 다이어리 꾸미기 하면서 유용하고 쉬운 방법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. 안녕. 빠이.